아까 지수법칙 했잖아요. 네. 얘도 이렇게 가고, 이렇게 가는 거예요. 그, 아. n, a, a, n. 네. 그 다음에, 또, 이게, 네. n, a, a, n. 아, b, d. 는, 묶인다고 보면 편해요. 음, 네. 이친으로 묶이면은, 네. 네. 네. 이렇게, 음. 되고요 네. 이 친구는, 네. 아까 저 위에 적힌 거, 이거 음. 해가지고, 네. 얘는 A고, 그 네.